때요 파리생과 장로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지 필라도를 찾아가서 저 예수의 시체를 좀잘 지켜주시오 예수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하기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이로코롬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디 이 만일의 제자들이라도 예수의 시체를 슬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려 놓것 같으면 은아이 유대 땅 백성들이 그냥 있을 것 같고 소잉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 될 테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오 하니까 필라도 생각에도 그것이오라 병정 소백명을 동원해갖고 예수님 무덤을 봉인하고 다시 창검을 들고 그 무덤 앞을 기게하니 아이 가소로운 일 이로구나 슬픈 속에 나를 잊앤 몇여인들이 안식일 첫날에도 꾀지않 이른 새벽에 준비한. 향유를 고이 고이 받쳐 들고 골고다 뒷동산에 무덤을 찾아가니 아이고 이게 웬일이여 허허 이게 웬 앞에 돌문이 굴러나와 저만침 뭉겨있고 지키던 군사들이 혼이 빠져들렸다가 벌벌 떨며 허는 말이 아이고 새벽 번둥이 틀 무렵에 말이죠 시런이일아예수님 무덤 앞 돌문이 o l m u n 대글대글러서저기불 대글 있지 저습니 있지 않지라까 r t i g e 다보니 예수님 Tiger, Tiger, Tiger, t i 무궁내야 아이 훌리주님 시신돌 어디다가 옮기셨나 문을 들어 다시 보니 한 오른편에 젊은이가 서 있나니 무슨 무슨 입본든가 흰비 아리아는 눈물이 앞을 가려갔고 당신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시신 옮긴데를 아시거든 초밀러 주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다시 무셔가우리다 주의 전사가 말을 한다 주의 전사가 말을 한다 불레아지들 마십시오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힌 다사된 예수를찾는구려 그느님이 부활하시어 여기 계시질 않소이다 부심시오이야리가 그분이 누웠던 자리에다 어찌허여 산자를 가군대서작으시오 갈릴리에 계실 적에 하신 말씀을 못 들었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볼 더이요 아니 지금 무시라고 말했으라고 하고서 한 편을 바라보니 한 분이 서 계시는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시는 말씀이 여자여, 그 누구를 찾으시며 어찌하여 울고 있소? 마리아는 그가 꼭 동산에 묘지인 줄로만 알았단 말이오. 어찌 그러냐 하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많이 울어 놨든지이 퉁망울 같이 부었어. 그래서 누가 누군지 피하지. 저. 우리 주님 시신 옮긴 데를 아시거든 좀 일러주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무셔가오리다 예수께서 정답게 하시는 말씀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누니 마리 마리아가 좋아하라고 마리아가 좋아하라고 아이고 선생님 부르면서 예수님 앞으로 오는구나 깊숙게 서시는 말씀이 마리아야 나를 아직 만지지 말지어다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노라 하시며 한발두발 발 걸으시어 열 발짝쯤 나가시더니만은 빙그레 웃으시고 그때부터 자취를 쏙 감추시는구나 여인들이 그제서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고 그 길로 제자들이 있는대로 달려가서 기별나는 사람 남아서 덩실덩실 궁딩이 춤을 추는 여자들 아 이런 광경이 없던 것이었다 야, 네. 얼씨구 나절씨구 어, 얼씨구 나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와 대조네 이런 h a l l 할렐루야 할렐루야 l l e l u j a h 이 a y s a d 경사가 또 있는가 우리 s t 부 o u 시 He don't come. h 와 w 주네 할렐 살려나셨네 큰그 돌무근이 굴러나고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네 파괴 깊은 알이 새미온 통천해가 솟아오른 공동설단찬 아 바람에 꽁꽁 얼어 뜨거운 내지양 춘. 가지 돌아와서 숙은 가지 마른 잎에 새잎 새싹이도 다 나른 우리 주님 보활 한시언니 얼시고 좋구나 지워야 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 서로 마소 분물이 있고서 기쁨이 오고 어려움 뒤에야 영광이라 잠깐 세상 꿈 같지만 저 넘어 영원한 시간이 거리 하allelujah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네, 감사합니다.